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가가 만든 채널 두바퀴입니다 다들 따뜻한 겨울들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전거도 함께 따뜻한가요? 자전거는 기계일 뿐이라고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사람이나 기계나 차가운 기온에 최적화된 성질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 살벌한 추위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온도에 예민한 전동장치로 무장되어 있어서 더욱 예민한 관리가 필요한데 요 비싸게 주고 산 소중한 전기자전거를 계속 안전하고 건강하게 타려면 최소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전기자전거 관리와 보관 방법은 꼭 염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피부관리 방법보다 쉬운 꿀팁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꼭 전기자전거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는 관리법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 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배터리 관리 배터리도 추위를 탄다? 여러분은 배터리도 추위를 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는데 이 녀석은 사람만큼이나 추위를 잘 탑니다. 리튬이온은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바깥쪽은 양극과 음극이 존재합니다. 양극은 금속산화물, 음극은 탄소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는 액체로 된 전해질이 있습니다. 전해질은 리튬이온을 활발하게 움직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역할을 하죠. 전기가 공 공급되는 충전 상태가 되면 양극에 있는 양이온이 활성화되어 음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기가 사용되는 순간에는 음이온이 다시 양극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는 건데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활발했던 양이온과 음이온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부 저항력도 증가해서 전압 역시 크게 떨어지죠. 결국 에너지가 낮아지니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겁니다. 기온에 따라 배터리 성능도 달라지 영하 10도일 경우 체감주행거리가 30-50%까지도 에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배터리도 겨울에는 입을 받기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핫팩! 배터리 크기에 맞게 두세 개 정도 얹어서 보온을 유지해주면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는 성능 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는 대부분 시트포스트 내장형이거나 다운 튜브에 별도의 커버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직접 올려도 무방하고요.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핫팩 위로 보온 커버로 감싸주면 보온 효과가 더욱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옷에 붙이는 핫팩과 안 입는 목도리, 스웨터, 수면양말 등을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장 장기간 자전거를 타지 않을 경우 배터리 보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10에서 4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실내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기자전거의 모든 전원을 끄고 배터리만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 방전으로 인해 수명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을 해두는 게 좋은데요. 완충이 아니라 배터리 잔량이 최소 20에서 80%까지는 유지하고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재충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완충 횟수가 500회를 넘어가면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번 충전 정도를 확인하려니 귀찮아요 그럼 그냥 완충하세요 방전 상태로 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꾸준히 재충전을 해서 방전 상태를 피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품관리법입니다. 겨울은 기온차가 급격해져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결로는 금속이나 프레임에 물기를 남기고 그 물기는 자전거에 녹을 당깁니다 자전거 셀프세척 방법을 소개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전거 처럼 체인과 스프라켓 등의 누런 녹이 달라붙게 되는거죠. 전기자전거는 구동계 뿐 아니라 배터리 결착부와 충전단자 잠금장치 와 전류가 흐르는 모든 곳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면 위험은 물론 전동의 기능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물기가 발생되면 즉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되겠지만 매번 관리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추천합니다. 산토리니가 있는 유럽의 그리스가 아니고요. 체인오일과 같은 윤활제 같은 겁니다. 오일보다 점성이 강한 반고체 형태의 액체로 발수코팅이 매우 뛰어나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스는 젤 타입과 스프레이 타입이 있습니다. 전류가 통하는 모든 길목에 그냥 편하게 도포하 하시면 됩니다. 전동 구동계 뿐 아니라 접이식 전기자전거의 접합부에도 적당량 도포해서 곳곳의 부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과 시트포스트 헤드셋과 스템을 고정하는 볼트도 분리해서 그리스를 발라두면 녹 방지는 물론 고착화되는 형상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염화칼슘도 피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눈길 위에 뿌려진 염화칼슘 은 금속의 부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물질이죠. 달리는 타이어를 통해서 주변부로 튀어 묶게 되는데요. 어쩌면. 자주 생기는 결로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를 미리 발라두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눈녹음길 위를 주행한 날에는 반드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자전거 전체를 닦아주어서 그리스가 투척되지 않은 상당 부분의 부식과 변색도 방지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체인 관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전거에서의 체인은 즉 구동력입니다. 건강한 체인이 구동력도 좋겠죠. 그래서 전기자전거에는 전기자전 전기용 체인 오일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체인에는 일반적인 무동력 자전거보다 강한 토크가 발생합니다. 주행자 다리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전동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또 모터의 발열을 직면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용 체인 오일은 이 같은 열과 힘에 의해 반복되는 강한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코팅력도 일반 오일보다 강한 편이어서 체인 체인의 내구성은 올리고 마모율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죠. 전기자전거용 오일도 동일하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밖에서 보관할 목적이라면 습식 오일을 권장합니다. 결로에 의한 습기를 방어하는 발수 코팅력이 우수하고 건조한 기후에도 오일이 빨리 증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행이 아니라 보관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습식 오일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체인의 위치도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거든요. 온도가 차가워지면 물질은 수축하게 됩니다. 체인도 마찬가지죠. 즉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걸어두어 체인이 팽팽하게 당겨짐에 따라 디레일러의 스프링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세척용품으로는 물 없이 사용하는 세제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모터와 배터리가 생활방수 정도인 전기자전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의 침투를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닦는 고가 필요하지만 안전면에서는 걱정이 크게 줄겠네요. 다음은 타이어 관리입니다. 밖에서 보관할 때 타이어의 공기압을 60에서 7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에 의해 타이어가 수축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처럼 공기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일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타이어의 변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적정 공기압을 가득 채웠다가 빼내는 일도 해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60에서 70%의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겨울철 전기자전거 관리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기 부분을 제외하고 부품관리나 타이어 관리 등은 일반 자전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관리 팁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겨울에도 구독자 한분 한분과 여러분의 자전거가 함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두바퀴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イヤ 안녕.